상상을 안해도 돼. 어떤 경우에는 명상을 하죠. 어떤 경우에는 호포를 하죠. 어떤 경우에는 정화를 하죠. 다 뭡니까? 자, 오늘은 완전함과 완벽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저번에 제가 설명드리긴 했는데 요 차이 아시나요? 완전함과 완벽함에 대해서 뭐가 달라요? 차이점 한번 채팅을 쳐보십시오. 뭐가 다른가? 자, 갑자기 귀신같이 조용해지죠? <웃음> 채팅 치세요, 여러분들. 아, 편하게 치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냥.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기준을 부합하는 겁니다. 완벽은 기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기준들을 넘어서야 돼. 근데 이게 완벽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넘어야 돼. 그래야지, 오! 저 선수의 플레이가 완벽하다. 저 사람의 인생이 완벽하다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응? 완벽과 완전에서 차이가 제일 큰게 뭐냐면 기준입니다 이 완벽한 기준을 부합해야 돼요 자 그럼 반대로 완전은 뭡니까 자 완전은 지금 모습 그대로 조화롭고 아름다운 지금 모습 그대로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모습 그대로 조화롭고 아름다운 것 그래서 이제 저번에 새싹을 예시로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완벽하다고 할때 어, 우리는 건강하고 강인하고 뭐 이런 걸 기준으로 듭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뭐 이런 걸 예를 들었을 때 새싹이 그렇게 완벽하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얘가 막 열이고 막발으면 그냥 바로 가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얘는 지금 모습 그대로 우주의 위치에서 봤을 때 얘는 새싹 상태가 조화롭고 완전하죠? 아름답잖아요. 새싹은 새싹으로 있는 게 아름답습니다. 나무에 있는 매미. 예, 매미입니다. 변태 중에 그 번데기 안에 있을 때 그 상태에 있을 때그 상태 그대로가 자연의 이치상 조화롭고 아름다운 것이죠. 지금 모습 그대로 완전하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완벽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있는 무언가를 완벽하다고 표현하진 않죠. 보통은. 보통은 어떤 기준들을 부합해야 되는데 그 기준들이 굉장히 꽤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완벽과 완전을 잘 보면은 우리가 뭘알수 있냐. 완벽.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뭐든지. 일이 됐든지. 연애가 됐든지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 어떻겠습니까? 늘 어떨까요? 완벽을 추구하는 분들. 자, 이분들은 늘 결핍에 시달립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늘 결핍에 시달린다. 왜? 내 기준이 항상 여기 있어. 나 여기 있는데 내 기준은 항상 여기 있어요. 완벽을 추구하는 분들은 굉장히 높은 기준들을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한테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맨날 이러고 있는 거야. 나 부족해. 얼굴이 부족하고, 몸매도 부족하고, 내가 버는 수익도 부족하고, 내 성격도 부족하고, 내 삶도 되게 많이 부족해. 기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늘 결핍에 시달립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늘 결핍에 시달려요. 그래서 삶이 늘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 열심히 살아도 늘 마음이 불안해요. 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갭 있죠? 내가 꿈꾸는 이상과의 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만족스럽지 않고 그리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나고 되는것 같고 굉장히 불안합니다. 근데 그 반면에 완전함은 뭘까요? 자, 완전함은 내 모습이 어떻든 간에 어떤 기준들을 놓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약간 여기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과 비교를 합니다. 그 기준이 어떤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정한 기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늘 비교를 해요.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비교를 하기 때문에 늘 괴롭고 완전을 추구하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고 내 모습 그대로를 봐요 새싹은 새싹 그대로 보고요 동물은 동물 그대로 뭐 사자면 사자 얼룩말이면 얼룩말 그 모습 그대로 나면 나 사람이면 사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보는 거야 지금 모습 그대로 내가 초1입니다 초1이야 그러면 초1 초1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찾는 거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 뭡니까 뭐 순수함 뭐 해맑음 여기에 집중하는 거야 아이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은 순수함 해맑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뭐 무한한 가능성과 뭐 에너지 이런 게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모습 그대로 완전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원래 저런 모습이 완전한 거야 초등학교 1학년한테 야 초등학교 1학년인데 너왜 요거 역기 어, 200kg짜리 왜못 들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너왜 2차방정식 못 풀어 너왜 나가서 돈못 벌어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그냥 그게 조화롭다는 겁니다 아름답고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존재만으로 아름답다 여기에 결국에는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은 완전함을 쫓는 사람들은 지금 모습에 감사하게 돼요 왜? 완벽함을 쫓는 사람들은 부족함에 집중하지만 완전함을 쫓는 사람들은 조화와 아름다운 것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것들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습 그대로 더 괜찮은 거야. 지금 모습 그대로 괜찮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될것 같아요. 지금 모습 그대로 괜찮으면 은내 삶이 앞으로도 더 괜찮아질 수 있게끔 계속해서 뭔가를 우주님이 주겠죠. 창조가 되겠죠. 내 삶의 조화롭고 아름다운 것들이 더 많이 생기겠죠. 완전함에 머문다면 점점점 내 삶이 조화롭고 아름답게 나아간다. 그래서 새싹을 보면은 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죠? 우주님이 알아서 비를 내리고 해가 쨍쨍하고 가만히 있으면 은이 우주의 모든 풍요를 다 받습니다. 완전하게 머물면 내가 애쓰지 않아도 우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 결국에는 이제 창조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은 지금 모습 그대로 완전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완벽하진 않을 수 있지. 하지만 지금 모습 그대로 내 삶이 굉장히 조화롭고 아름답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사실 완전하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완전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마음공부 창조의 법칙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그 길입니다. 방법이고 요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창조할 때 어떻게 알아갑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 있잖아요. 돈, 요 연애, 건강 자, 요거 이렇게 하잖아요. 요거할때 뭐 어떻게 하라고 해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라고 하죠. 이미. 이루어짐에 집중하라고 하죠. 이루어짐에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짐에 집중하면은 지금 모습 그대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럼 뭐야? 지금 모습 그대로 조화로움과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결국엔 뭐냐면은 창조의 법칙이 지금 모습 그대로 감사와 행복을 느끼는 거. 지금 모습 그대로 내가 얼마나 완전한지를 아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 상상을 통해서 내 모습이 얼마나 완전한지 느껴라. 결국엔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모습 그대로 조화와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 감사를 느끼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지 상상이 사실 핵심은 아닙니다. 창조의 법칙에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완전함을 느끼는 겁니다. 완전함을 느끼는 거. 완전함을 느끼는 한 방법, 한 가지 그 수단과 방법이 상상인 거예요. 완전함을 느끼는 한 가지 방법이 상상이라고. 상상을 안 해도 돼. 어떤 경우에는 명상을 하죠. 어떤 경우에는 호포를 하죠. 어떤 경우에는 정화를 하죠. 다 뭡니까? 지금 이 순간 완전함을 알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완전한지 알기 위해서 내 안에 완전하지 않은 생각들을 정화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얼마나 완전한지 알기 위해서 내가 지금 부정적인 것을 완전하지 않은 생각에 집중하고 있는데 완전한 생각으로 옮겨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확언을 하고 그래서 상상을 하는 겁니다 수단이에요 진짜 목적은 완전함을 느끼기 위함입니다 결국에는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서 그 모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행복하는지 안다면 여러분의 삶이 이미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마음이냐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지금 모습 그대로 행복한 거 있죠? 지금 모습 그대로 행복한 거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모습 그대로입니다. 오해들 하는데 내가 돈이 많아지면 내가 갑자기 잘생겨지면 예뻐지면 내가 뭐 몸매가 좋아지면 내가 취직을 하면은 내가 성공을 하면은 그러면 행복할 거야가 아니라 지금 모습 그대로 행복하면은 그게 여러분들 가장 완벽한 창조입니다. 완벽한 창조고 이게 가장 완벽한 기도예요. 이걸 모르고 공부를 하면 안됩니다 자 완전함에 대한 질문이 또 나왔는데 자 이대로 괜찮다는 건 없어도 완전하니깐 괜찮 이미 내가 원하는 걸 가졌기에 완전하다고 하신자이 완전함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 같았는데 요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겁니다 이거랑 비슷해요 겨자씨라고 할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네요 겨자씨 하나의 믿음과 같다 어 완전함이라는 것은 겨자씨 하나의 믿음과 같다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산을 여기에서 여기로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랑 저는 완전하다는 거랑 이게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겨자씨 한 알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겨자씨 한 알이 나중에 펼쳐질 이 갖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 이 겨자씨 한알이 조그만한 씨앗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과...씨를 보면은 요만한데 이 사과씨가 앞으로 얼마나 멋진 사과나무가 될지 그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 믿음 사과씨는 그런 믿음이 있어 겨자씨도 마찬가지야 겨자씨도 그런 믿음이 있어요 겨자로 자랄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죠? 그니까 러 지금 모습 그대로 완전함을 알아 내가 지금 사과나무가 아니어도 완전하다는 걸 알아 그냥 사과씨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이 바라는 백만장자 지금 아니야 하지만 앞으로 내 미래가 백만장자가 엄청 풍요롭고 엄청 사랑이 가득하고 엄청 행복하고 그렇게 나갈 걸 알아 지금 모습 그대로 완전한 흐름 속에 있는 걸 알아 내가 지금 새싹이어도 어그 완전한 흐름 속에 있는 걸 알아 아 어, 나는 왜 새싹이지가 아니라 아이 어, 새싹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완전한 믿음이라고요 완전한 믿음 지금 모습 그대로 나는 완전한 흐름 속에 있다 그니까 러 마음이 이미 완전함에 머무는 거지 내 네, 현재 상태가 완전하다는게 아니에요 나 여기에 머물겠다가 아니라고 완전함에 머물러도 늘 변하고 화늘 성장합니다 마음이 완전함에 머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